게임은 재밌으면 된다니까? 불멸의 전사2 안녕하세요 안이하세스입니다 와. 와. 혹시 피노키오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저 봤어요 아, 아, 아. 재밌게 봤는데 아플 것 같아서 걱정돼제 진실을 믿지만 이 기계는 뭡니까? 아프 퍼지시죠? 어? 어? 뭐, 괜찮다 어? 이것도 괜찮다 <웃음> 나이 때문에 90년생 파티션 코시와 어색한 사이다. 아니요.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예. 네. 아, 이게 노장인가? 아. 아, 어색하지 않고요, 전혀.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터세를 부리는 팀은 있다. 전혀 없죠. 만약에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동생들이 정말 잘해줍니다. 정말 잘해줍니다. 정말 잘해줍니다. 정말 잘해줍니다. 정말 잘해줍니다. 정말 잘해. 아... 와. 그렇게 어, 말을 해야 되나? 야. 아 좋아. 왜말안 돼요? 왜말안 돼요? 한달안 돼요. 아이 좋아. 들어온 지한달좀 넘었는데 음, 어뭐 코칭 스텝도 잘해주고 어. 어. 어. 응. 선수 이제 동생들도 워낙에 저랑 저안 불편하게끔 잘해줘서 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룸메이트가 누구인지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저는요. 제가 살이 극격하게 쪘어요. 그래가지고 코고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독방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저 원래 코고이 신경 안쓰는데 너무 이게 진짜 아침에 딱 깨졌어요. 이게 근데 깼는데 도우기랑 현우도 깨 있는 거예요 아침에. 너무 신기했어요. 더 뻗은데? 더 뻗은데 이거. 진에어의 <웃음> 실세는 나다. 아 아니요. 아닙니다. 전체 실세는 제뒤에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이는 유진이 형이 됐어요. 제가 이름만 주장이지 거의 유진이 형에 따라서 뭔가 아직 메뉴도 정해져요. 지금 요만 제가 실세 있다기보다는 주장인데 자기의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도 인정하고요. <웃음> 저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평소에도 춤을 굉장히 잘 춘다 생각하면 춤 연습을 한다. <웃음> 아니, 춤도 힘들어. 없는데, 없어요, 아니요. 아 <웃음> 어! 아우! 실우 <웃음>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아 아우! 아 아우! 응. 아아 <웃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한 그 번만 보여주시아유없서 짧게 하자. 요안 할래요. <웃음> <웃음> 어 이거 인데 아... 내가 만 아... 여자라면 결... 결혼하고 싶은 팀원이 있다. 습니다 기대했을 것 같은데, 아니 른 사람은 아아니 제가 되게 싫어하고, 술 먹고 막, 껴안고, 안 돼, 하지 마. 하지 만 솔직히 다 너무 더러워요. 근데 네? 여기 아마 포함이 안될 거예요. 저는 생활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포함돼 있어요. 아, 있어? <웃음> 아, 네. 됐어요. <웃음> 내 컨트롤을 내가 생각해도 대단할 정도로 반탄이 나온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했어 어? 어... 어... 어... 가장 컨트롤이 좋다고 생각하는 어... 어... 어... 어... 어... 아요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이미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아아 아. 어... 아 오연수 받아요? 배에 쌓여져 있는 애. 기도도 가진 않거든요. 해봐야 돼. 는거아니야 해봐야 돼. 해봐해봐해봐 해봐야 돼. 해봐야 아이돌. 해봐야 돼. 아, 해봐야 돼. 왜, 왜 <웃음> 빨리 해봐 아, 프로리그 오프닝 그 이거로 했다라고요 기기기요. 미기기요. 미기요미 이런 거 이런 거 어, 어, 어, 어. <Style> <러 pointers> 이런 거런 <Bach> <스패> 아, 아, 아파요. 나는 사실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다 뭐 질문이 이래 <웃음> 네 어? 오 어? 이랬드네요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면 이제 카메라 향해서 눈웃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준비되셨으면 가실게요 아죄 참... <웃음> 세머니가 내심 부러워서 생각해둔 세리우니가몇개 있다. 아니요? 아 뭐야? 아, 뭐야? 네. 이제 그, 그... 이거 한거 있잖아요. 이거 따라 하긴 해. 야구를 보여줘요, 형. <웃음> 하 아. 어, <그렇게> <웃음> 아, 어... 원시절에 했던 사자후한번다 뭐 하면 되짤 것 같아요. 아, 그거 그거? 예! 그래. Yeah, 이거 이제... <웃음> 지금 다시 재연 가능할까요? 그래? 아... 지금 재연 안 하시면 자료 화면으로 나갈 거예요. <웃음> 이거 하고 자료 화면에 나가면 안 돼요? 나, 네. 주별로 나갈 것 같아. 비교해서 해야지. 비교해서 해야지.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웃음> 다시 한번 글로벌 파이널에서 우승하는 팀을 위해 내 넷을 쏘겠다? 아니요 현실적으로 불구... <웃음> 불가이하니까아니야 아니요 조금... 아니아니 100만원? 아니아니야1 0만원 100만원? 아니 아니요 아0이니 카이니? 카이이 아? 어? 수분 <웃음> 안 걸린 거야? 가방 컨트롤을 하라고 수분 안 걸렸는데 그러면 저, 저 만약에 알파를 한다면 당연히 스타트는 나야된다 당연히? 당연히 누가 질문 갖다 보러와네 <웃음> 당연히 <웃음> 내가 해야겠다 <되지. 웃음> 네아 아, 아, 재미없다 붙여준다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저라고 해야되지 <웃음> 않나요? 제가 피노키오를 정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피노키오를 좋아하는요 가장 거짓말. 거짓말을 <웃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휴먼 분들께 서안 그런거 안 봐도 지금 보고 계시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누가 피노키오가 될지 하나 둘셋이게찍어네 이거 네. 고뭐 이렇게 땡기는 뭐, 거예요. 아 예예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아파 아니겠지 아파 아니겠지 기계 처음 써봤는데 되게 재밌는 거 같아서 그냥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청 선수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해당 선수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증정합니다.